가렌 어릴적부터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탑블레이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변해버리고 마는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탑블레이드 가렌으로 시작부터 돌아줍니다 뭐뭐 이랬때 뭐. 매우 강력한 가렌이기에 빡세게 들교를 해줬습니다 네? 그때 Q 아이쿨이 돌았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빙글. 우와 팽이에요? 아저씨 팽이에요? 그래그래 그래. 난 팽이란다 우와 그후 아트록스가 집을 다녀왔고 까부는 아트록스에게 한마디. 와.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야, <웃음> 진짜 무식하게 세나나. 그때 상대 정글의 갱킹. 이런 빙글, 갱킹은 빙글, 빙글. 가볍게 피해줘. 아쉽게 제가 갱을 당해 죽었지만 갈리오와 다이애나의 백업. 아, 둘다 잡긴 는데나 라인까지 밀어주세요. 라인까지 바뀌게 되며 큰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집을 다녀온 후 밀려오는 라인까지 맛있게 섭취해 줬습니다. 갑자기 일어난 원인 모를 싸움. 질것 같지만 킬각입니다. 우리 팀 미니언이 대포만 잡아주면 6렙인 상황. 계산은 끝났습니다. 아트가 계속 저를 때려서 포커싱이 대포 미니언에 안 들어간 상황. 아쉽게 6렙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몸 변명이 저렇게 많아. 아. <웃음> 공. 라인을 복귀하던 그때 꽁키를 먹어줬습니다. 다이애나가 갱을 온다는 소식입니다. 하지만 너무 이른 갱웅타 탓이었는지 잡는 것은 실패했습니다. 그때 아트록스가 라인을 밀어넣고 텔로 바텀 합류를 하게 됩니다. 텔이 없는 저는 어쩔 수 없이 탑을 밀었고 다행히도 하체에서 굉장히 잘 버텨줬습니다. 그렇게 포부를 맛있게 먹어줬습니다. 그리고 집에 가서 발가락 부수기와 치감칼을 구매해줬습니다. 아트가 제가 없는 줄 알고 라인을 밀러 나왔고 아트를 상대하기 너무 좋은 템트리 바로 유사 다르킨을 찢어줬습니다. 와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가렌이었는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게 탑 2차 타워까지 뿜뿜 해줬습니다. 아, 아트 자신 있나? <웃음> 왜 까불까불을 하고 있죠? 너무 까부는 아트를 돌려버렸습니다 살살해 얘들아 안죽으면 돼야니 네 발걸음 분쇄이보다내 발걸음 분쇄이 성능이 더 좋나보다 <웃음> 발가락 비하에 화가 난 아트록스가 달려듭니다 울래요. 아주 쌍으로 지... 그때 시현맨의 등장 끌리면서 위기에 처하는데 다행히 사슬을 피했고 <웃음> 진짜들만 모인 짐승들의 세계 어... 롤입니다 <웃음> 그때 라인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나서 돌았습니다 싸이를 돌렸습니다 그때 매우 치열한 팽이배틀 아 하나도 안치열하네 생각해보니까 다이애나는 이번 영상에서 뭐했냐? 아유, 빙글빙글! 팽이는 이렇게 돌리는 거라니까. 팽를잘 돌리네. 뭐야, 왜 이겼어? 야, 한 돌기만 했는데? <웃음> My mind works. Like